홍금보는 홍콩의 대표적인 액션배우이자 영화감독입니다 미국과 홍콩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나이는 1952년생으로 내일모레 7순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할아버지 중한 분이죠 젊은 시절 원표, 성룡과 함께 일명 가화산보라는 골든트리오로 유명했으며 홍가반이라는 스턴트팀을 설립, 성룡의 성가반, 원화의 원가반과 더불어 홍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턴트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용쟁호투 도입부에서 이소룡과 팬티만 입고 싸운 것을 계기로 서서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다양한 영화 속에서 다소 육중한 체격에도 불구 엄청나게 날렵하고 유연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슈퍼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홍금부 액션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정확한 박자와 리듬에 기반한 직선형 액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체중이 실려있다 보니 한방한 한 방이 꽤 묵직한 편이며 안전성보다는 타격감에 무게를 두어 거의 실제에 가까운 타격을 연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홍금부가 연출을 맡은 촬영 현장에서는 언제나 크고 작은 부상들이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No, it's not. 어쨌든 그렇게 러프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무술 연출만큼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작품 속에서 그의 쩌는 연출 실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비만인들에게 너희도 날수 있다는 애처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명실공히 홍콩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는 세상 묵직한 그 이름 지금까지 칠소복의 영원한 첫째 홍금보였습니다. 응? <목소리> 원표는 80년대를 대표하는 홍콩의 액션배우이자 스턴트맨 그리고 아크로바틱 액션의 대가입니다. 나이는 1957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시며 홍금부와 성룡이라는 엄청난 형님들을 보필했던 가화삼보의 귀여운 막내였는데요. 무려 5살의 나이에 우점원 희극학교에 입학 첫날부터 사부님 앞에서 덤블링을 해제끼며 무술영재로서의 남다른 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최고의 무술감독이 되겠다는 부품꿈 을랑고 피나는 훈련에 돌입. 다양한 영화 속에서 각종 무술 대역과 스턴트 연기를 펼치던 그는 큰형인 홍금보의 추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화배우가 되고 마는데요. 이때부터 특유의 날렵하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시원시원한 액션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작이 매우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며 당대 최고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화려한 발차기 기술까지 선보여 주었었죠. 하지만 골든트리오가 해체한 뒤 단독으로 주연을 맡게 되면서부터는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활약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황비용에 이르러서는 까마득한 후배인 이영걸에게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는 등 여러모로 안습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원표의 연기력이 다른 배우들보다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원표 스스로도 스턴트에 더 관심이 많았던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원표에게 있어 무술이란 그냥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성룡 더 이상 말이 필요없네 명실공이 현존 최고의 홍콩 액션배우이자 영화감독이죠 나이는 1954년생으로 원표보다 3살 많고 홍금보보다는 2살이 어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확히 센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희극학교를 졸업한 뒤 역시나 오랜 무명의 세월을 보낸 그는 이후 사형도수와 취권에 출연하게 되면서 액션에 코미디를 접목 인지도가 수직상승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전히 기존 무술 영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못했었지만 이때부터 시작된 코믹 액션은 이후 성룡을 대표하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었죠. 성룡의 액션은 크고 화려한 동작들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리듬을 중시, 경쾌하고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합을 통해 정확하면서도 스피디한 액션을 펼치고,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솔직한 곡선형 움직임으로 일대다격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동작이 깔끔하고 정확한 편은 아니지만 스피드와 파워가 적절히 믹스된 느낌이죠 하지만 성룡 하면 역시 지형 지물 액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놓여진 온갖 사물과 지형들을 이용 거의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을 선보이며 일명 성룡표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밖에도 온몸을 내던지는 화끈한 스턴트를 시전. 왠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아플 것 같은 짜릿하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아마 현존하는 액션 배우들 중 가장 많이 맞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많이 다친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0년 현재를 기점으로 스턴트를 가장 많이 한 배우 그리고 가장 많은 액션 영화의 제작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인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헐리우드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 2016년 아카데미 명예상까지 안겨 주었었죠. Academy a w a r I still can't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런저런 정치적 이슈 그리고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전보다는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린 시절 우상의 변해가는 모습이 그리 썩 달갑지는 않지만 어쨌든 명절마다 우리 곁을 찾아왔던 그 친근했던 모습만큼은 아마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Feels good. 이영걸은 뛰어난 엘리트 무술가 출신의 액션배우입니다. 1963년 출생으로 올해 나이 58이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베이징 무술 학교에 입학한 뒤 무려 12살부터 5년 연속 무술 대회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후 1979년 소림사의 주연을 맡으며 영화계에 데뷔한 뒤 시작부터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중국 공영영화사 소속으로 하루에 고작 1위안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에 빡친 이영걸은 1989년 중국을 탈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홍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그의 진정한 황금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단련해온 엘리트 출신 답게 이영걸의 액션은 중국의 전통 무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힘 거기에 빠른 스피드까지 더해져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절도 있는 액션을 구사 말 그대로 뼈를 때리는 타격감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적의 공격을 맞받아 치는 카운터의 달인으로서 눈뽕을 우지게 때려박는 반격기까지 장착! 또한 무기 사용에도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어김없이 헐리우드에 진출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뚜까패해 주었는데요 귀여운 동안의 외모와는 달리 화려하고 강력한 액션으로 전세계를 사로잡았던 90년대 최고의 액션스타 이언걸 현재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가 있었기에 저는 좀더 행복한 10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견자단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홍콩의 액션배우 그리고 뛰어난 무술감독입니다 나이는 1963년생으로 이영걸과 동갑내기 친구이며 어릴 때부터 무술을 익혔던 이영걸과 달리 16살이라는 늦은 나이부터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90년대까지는 성룡과 이연걸에게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지만 2002년 영웅에 출연하여 이연걸과 레전드를 찍은 뒤 이후 살파랑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화선을 통해 굳히기의 돌입 이윽구 2008년 홍금보가 제작한 연문의 주연을 맡게 되면서 그야말로 인기의 정점을 누리게 됩니다 견자단은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들 중 가장 현실적이고 리얼한 액션을 구사하는 배우입니다 상대방에게 한방 한방을 때려박는 느낌이 매우 깔끔하고 그야말로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액션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는 과감하게 MMA의 기술을 접목 액션팬들로부터 크나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문 시리즈의 경우 중국의 전통무술인 영춘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물과는 또 다른 느낌의 다른 액션을 보여주었었죠 한편 견자단은 하루 몇 시간씩 발차기 연습에 매진했을 만큼 자타공인 발차기의 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있게 자주 선보였던 기술이 바로 이뒤차기입니다 미묘한 자세로 인해 정확한 유파와 명칭을 알수 없는 오직 견자단만이 사용하는 그만의 시그니처 기술이죠. 어린 시절 비보인 경험으로 다져진 유연한 몸놀림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쌓아온 극강의 무술실력 무엇보다도 무술 그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현재까지 그를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그의 시그니처 발차기가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실공이 액션 영화계의 전설이자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남자 이소룡은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배우입니다. 유명한 경극배우 출신인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으며 7살 무렵 태극권을 연마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연문의 제자로 들어가 영춘권과 체리부를 배우고 여기에 복싱과 유도, 펜싱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무술들을 접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배제한 극강의 실전무술 절권도를 창시하게 됩니다. 마치 리듬게임 같았던 당시 홍콩 무술영화계에 파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가장 실전에 가까운 액션을 선보이며 전세계 극장들을 다 찍고 다녔는데요. 폭발적인 힘과 절도 있는 동작이 포인트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스트라란 눈빛과 어설픈 콤보보다 강력한 한방을 노리는 진정한 의미의 원펀맨, 절대적 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거기다 틈만 나면 상의를 벗어제끼며 반누들를 시전하고 고막을 찢어버릴 것 같은 특유의 괴성을 난발 스니처라고 할수 있는 쌍절곤 액션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격투 액션계에 다시 없을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실전 무술을 지향하며 절권도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격투 개념을 창시,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술에 접목시키는 등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음에도 여전히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일인자 이소룡. 마지막은 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마디 문장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재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